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설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제가 시간을 내어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여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초반에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6월 9일에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규제는 저는 대형 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면 좋을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좀 보면은요. 현행은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 조,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한다는 건데, 이게 개선이 이제 규제 측입니다. 이거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후, 안전진단 통과 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구역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지위취득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초기 단계에서 매매로 인한 상승을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번 규제책이 나왔을 때 소급 적용이 된다 안 된다가 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좀 신경 쓰지 말자고요. 단지 투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는 누가 하자 라고 한 걸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오세훈 재건축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해야 국토부 협조 요청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부터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재건축을 풀겠다. 그 중에서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상계동 성수전략지구를 언급했습니다. 시장이 된 후에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여의도 압구정동 목동 성수전략지구를 지정을 했고요. 단지 이제 상계동만 빠졌습니다. 상계동을 뺀 이유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제가 설명아 암튼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진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24만 호 공급 주택 계획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얘기는 5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5년 후 대선을 대비하겠다는 라 의미로 우리가 추정을 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지위양도 앞당겨지자 안전진단 통과 단지 거래는 꽁꽁. 예,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 적용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울 17% 재건축 연한 30년 남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전 진단을 통과를 좀 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서울 아파트가 너무 늙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사 가좀 자세하게 나오죠. 30년 넘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이렇게 노원구로 나오네요. 상계동 창동 재건축 순항한다라고 나와 있죠. 즉, 이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상계동에 재건축을 할 정말 신규로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공급이 확대될 아파트들이 제일 많다는 라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5년 안에 재건축 재개발로 24만 호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풀어 주어서 집값이 올랐다는 요구를 먹으면 진행이 좀 쉽지 않다. 그러니 국토부와 단판을 지어서 거리를 못하게 해서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고 안전진단을 풀어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즉,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지구, 상계동을 빠르게 진행하겠다. 그 중에서 재건축은 상계동, 재개발은 성수전략지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로 내용이 정리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은 주민들의 동의는 대부분 문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해주면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상계동 아파트 재건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잖아요? 신기하죠? 이유는 상계동이 오른다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지구는 가격이 오르면 이거는 집값을 올린 주범이다 이렇게 언론이 만들고 있고 여당이 만들겠죠 그렇지만 상계동 쪽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라 해서 이걸로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상계동은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도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안한 것처럼 규제를 안할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9월달에 규제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 거의 안 일어날까요? 예 매매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여기 장기 보유 10년 및 거주 5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팔려고 매물로 이제 내놓으면 거래는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물건이 이제 없고 재건 축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면. 이거 하나하나 팔릴때마다 가격이 이제 폭등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상계동에 있는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시라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상계동 재건축입니다. 발 빠른 사람들은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8월 이전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부동산 정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투자의 포인트와 예,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해설남이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